지금서도 다이 오신 분들 음식 처방을 여기서 바로 그냥 하나씩 해드릴 거야. 그래, 자기 이름 자기가 돼요. 아셨죠? 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닿고 무겁고 침체되어 있어. 침체되어 있으니 자네는 음식 처방이 없어. 네.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네가 열심히 갖고 진심으로 아들로서 효자가 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의 근본이 돼. 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누구요? 앞으로 5년 정도 하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면 사업을 못 하지. 그래서 5년을 대비해야 되지. 그, 먹는 음식에 참치라는 게 있어요. 참치. 예, 그래서 이 정도 뭐 되게 그것을 뭐 한, 며칠씩 떼어서 하든지 한 3번 내지 5번 정도를 이렇게 그좀 드시면 참 좋겠어요. 그 참치. 그 참치를 드시므로서 기운을 받쳐줘. 그래서 5년 후에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돼요. 아셨죠? 참치. 좋은 사람하고 바닷가라도 여행 좀 하세요. 친구하고. 음, 그 이런데요. 어? <웃음> 그게. 딴거 없어요. 줄넘기 있지? 줄넘기. 300번을 쉬며를 안 쉬고 할수 있도록 해. 연... 어, 딴게 없어. 줄넘기. 침서부터.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악착같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 몸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넘기를 300번을 하고도 숨이 차지 않는다 하면 그건 성공. 그건 그게 지금 아주 극약 처방이야. 그리고 쉬는 날이 있나요? 어? 일요일날. 방성민 네. 일요일 날 여기서 왔다. 너 가서 오후에는 야 등산을 좀 같이 해, 손잡고. 좀 돼? 네가 손잡고 이경자 씨하고 등산을 조금 해주라고. 어? 네. 네. 지금 이경자 씨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의 <웃음> 진실된 언어, 어? 행동. 이게 제 양반의 건강을 지키는 거야말 한마디 하는 걸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저 여자를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 그런 짓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저분한테는 그게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진실때너는 행동도 진실때야 돼. 어? 내가 그 앞집에 가면 자그 맛있는 집 있잖아요. 나저 집에 안 가겠다 그렇게 하면 죽어도 안 가는 걸 이경자 씨한테 보내주면 보여줘야 돼. 그 부부가 같이 해야만 건강 유지 돼. 오케이? 너만 오래 살려고 걷지 말고 깨워가지고 같이 저 시간 날때 줄넘기 어? 빨리 고라 예 소성자 반찬가게 거기 있다면 이것저것 맛을 많이 보나요? 아니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지는 않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음식은 영양가가 없거든. 반찬할 때한 두세 가지, 네 가지를 이렇게 식사할 때 골고루 좀 드세요. 식사하시는데, 음. 따님하고는 대화를 자주 하나요?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어 따님하고 대화할 때그 참외 같은 참외 그것을 깎아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드시면 하는데 이, 한 여섯 번 정도 참외를 좀 드세요 하나를 깎아서 둘이 아셨죠? 에? 뭐 기간은 뭐 지금 이틀을 드든 3일을 드든 그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다음 누구요? 임명수. 임명수 씨. 음. 건강한 것 같아도 몸구사이 부분에서 모든 게 많이 좀 뭉쳐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억압을. 그래서 토마도 있지 토마도. 토마도를 좀 자주 좀 드세요. 토마도인가 토마도인가. 그걸 뭐막 그냥 먹지 말고 한 10회나 5회씩 2, 3일 시간을 더 그렇게 드시면 그게 지금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요만한데 이게 렇 크게 욕심을 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요? 아, 뭐 크게 꿈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 부황된 꿈을 가져면 안 된다. 그걸 말하 표현을 내가 잘못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꼬마. 그 그저 꼬막이라는 거 있죠. 꼬막, 응. 그거를 이렇게, 꼬막 이렇게 써서 삶아서 먹는 건가? 네. 그걸 그 해서 한 풍족하게 한세번 정도 시간을 두고 그걸 좀꼭 드셔주세요. 지금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몸에 무너져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게 좋아해요. 어? 그리고 집에서 팔굽혀 펴기 운동이 있죠. 아, 이거, 지금 그런 거 하십니까? 그 운동을 좀 자주 해서 단단하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김서영, 이석규야, 누가, 마에야 뭐 이석규하고. 응. 찬 음식이 안 좋아요. 성격이 좀여겨찬 음식이 차게 이렇게 드시는 걸 조금 뭐 자제하시고 오늘 음식 좋은 거 드시네. 우렁, 우렁이 몸에 삶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우렁 삶아, 우렁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빼내서 먹나요? 그거 직접 그렇게 먹는가요? 우렁으로 음식을 좀 해가지고 한 서너번 좀 이렇게 집에서 드세요. 우렁. 근데 그종은걸 하세요. 그냥 막 나쁜 거 하지 말고. 찬뭐 아주 생략하시고 우렁 드시고. 그 다음. 선, 홍, 광. 예, 예. 선생님은 야채 있지 야채, 야채를 다섯 가지, 세 가지 이상 다섯 가지 정도로 계속 비벼서 먹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을 한5회 정도 비빔 걸좀 드셔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다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성격인가, 좀 모진가. 그래서 그 이렇게 이렇게 드시는 그러니까 그 아주 그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비벼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석교수님? 네. 예. <웃음> 그 생수를 좀 마시, 마, 많이 마시고, 몸을 혹사하지 마. 몸이 지금서부터 하는 거에서 한 70% 정도만 하고, 30%는 좀 쉬워요. 여유를 둬요. 감자와 고구마라는 것을 두 가지, 이런 것을, 한 5회 정도, 자주 이렇게 식사 끝나든지, 식사 저이든지 감자하고 고구마를 이렇게 좀 교대로 해서든지 그걸 드시는 게 지금 좋아요. 예. 몸에서 그걸 계속 좀 달라고 그래. 아셨죠? 예? 예. 그거 혹사하지 마세요. 예? 예. 이렇게. <웃음> 화살을, 시위를 너무 세게 다니면 부러져, 안 부러져? 적당하게 당겨서 놔야 되죠. 예? 예.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웃음> 오셨으니까. 예. 이 양호. 아, 이 양호 씨. 사람이 살면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 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 선생님, 얘기 들으셨어요? 내가 나를 똑똑하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진짜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죠. 어, 시금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금치. 그렇게 묻히고 양념을 해서 한 5회 이상. 그걸 좀 드셔주세요. 기간은 자기들이 3일을 뛰든 이틀을 뛰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철철. 김김철 아, 집에 이렇게 퇴근해서 식사하게 되면 집에서 아니면 하여튼간에 마늘을 한 대쪽씩 이렇게 대쪽씩 그것도 한 5회 내지 그 성물을 넣어주면 돼그 성물을 5회 정도 이렇게 대쪽씩 먹어주는 게 지금 아주 좋아요 마늘 커피 자주 마시나? 자주 커피는 생략해야 돼. 네. 가능하면? 네. 네. 아주, 아주 안 맞아요. 아, 어차피 그거 한 가지. 네. 저, 예. 네. 음. 그, 잡곡밥을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이상 섞어서, 잡, 잡곡밥을 해서, 아, 뭐,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그걸 좀 꼭, 그렇게 드세요. 잡곡, 잡, 잡곡밥. 앞으로 감이라는 그 과일을 각별히 조심해요. 덜 익은 거 먹는다 이러면 아주 안 돼요. 가 그래서 아예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기 <웃음> 예. <또한 개. 웃음> 네.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전투기 좋은 걸못 만나서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네. 그, 고향의 김, 김제는요. 김대지 그, 저, 1.8L짜리만큼 리 되는 된장과 고추장 있지. 그걸 그 지역에서 먹고 자라던 데 갔다가 음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자주 먹어. 어? 그렇게 되면 건강도 좋지만 사업의 어떤 운도 좀 돌아올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렇게 딱 하면서, 받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쪽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가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게 있거든.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어 사업의 어떤 그 변화의 원도 좀 따를 것 같아. 그 다음. 집에서 남편 하는 일만 열심히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 그를 해서 할수 있는 일, 남편과 더불어서 할수 있는 일, 외부활동보다도 그게 아주 중요해. 외부활동을 하면 은 잃어버리는데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쌓여 기회가 생기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너무 믿는 데서 자기 몸이 흔들려. 그 대추차를 남편하고 같이 저녁에 가끔 한 잔씩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일주일에 열흘간 한 거의 매일 한 잔씩 하다 하는 것 제일 같아. 오케이. 어. 그다음 누구 우리 이상민 선생. 님 하늘에서 날개를 달아줄 때가 곧올 거야. 이제 본인의 모든 피,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 그 작곡밥을 이렇게 해서 가끔 드시면 좋은데 그때 뭐가 있냐면 양파 있죠? 양파. 양파를 된장에 찍어서 양파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다음. 누구야? 옆에. 신 음식을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신 거.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되야채 같은 거에다도 지금은 야 계속 신걸 먹으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 여러분들이 초방해주는그 성분을 좀 달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야채나 이렇게 할때그 약간 좀 쉬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끔 몇번좀 드시는 게 좋아요. 싱거 왜냐하면 기억력도 지금 다고 없어지거든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본인은 아실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걸드셔야 이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길이 열 닫고 저위합니다. 아셨죠? 그다음 또 누구? 김성우. 김성우 씨. 아. 어. 그돈 아끼지 말고 장어 좀 사서 한 서너 번 먹어. 어? 어. 장어 좀한 서너 마리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기회를 둬가지고 좀 보충해 주는 게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오케이? 네. 그 다음 발견. 네. 국화꽃 차가 있나요? 국화꽃 차, 백영수 씨. 그 국화꽃 차를 좀 해서 식구들이 저렇게 가, 같이 좀 마셔요. 마시는데 백여수님은 어, 그걸 좀 진하게 타서 그걸 한뭐 10번 이상은 마시고 더 조금씩 마셔도 좋고 예, 그게 지금 몸에서 아주 절실히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누구야? 어, 누구야? 이미자씨 어? 아, 안 보이네. 지금 이미 발바닥, 발, 발띄 때마다 땅에서 꽂혀있게 탁탁 올라오니 밟을 띠가 없네. 힘들어. 그럴수록. 그, 미나리 음식이 참 좋은데요. 미나리. 특히나 전술리 지역에서 나는 미나리를 갖다 음식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저 미나리가 안 나오죠? 다 들어갔죠? 미나리를 해서 음식을 해서 몇번좀 드세요. 음, 그러시면, 그, 자기 몸에 이제 좋아지면서 어떤 그 좋은 변화가 조금씩 길이 열리는 수 있는 운명이에요. 아셨죠? 예? 네? 또 다음. 시간이 많이 갔네. 검정콩 있지? 반콩이라는 거. 검정콩. 그걸 반차라든지 볶아서든지 해서 그거를 한 물컵으로 한 3개 정도는 나눠서 먹어줬으면 좋겠어. 검정콩. 오케이. 그리고 운전을 많이 삼가해 앞으로. 운전. 운전을 많이 삼가하라고좀덜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르지만 운전을 사람이 할수 있는 인생에 가지고 난 기간도 있어 모든 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황성민이가 운전을 하는 것이 2 0 2000... 0 0 시간이라면 이게 거의 다 돼가. 많이 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야. 운전을 좀 상가하라는 얘기야. 이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게. 기도 받는 거 야중에 뭐 물어보는 거더 깊이는 얘기해줄게. 또 다음. 다음. 보라는 엄마, 아빠 양심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음미. 음미는 대책이, 무대책이야 도대체. 음식, 음식. 안 되죠? 보라를 기르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라 은미 씨는 일어나자마자 그 전술이 그저 잔디바다고 그저 배드민턴 테니스장 거기를 계속 도시는 수밖에 없어요. 한 30분 정도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시게 는 바쁘죠. 7시에 일어난다여 6시 반에 일어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리쌀이나쌀 있잖아요. 찹쌀 같은 거.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볶잖아요. 대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볶아가지고 가끔 끼니를 한 번씩 때리고 채우세요. 저녁에. 아셨습니까? 보리, 찹쌀, 뭐 쌀, 콩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볶아서. 그런 가지고 저녁을 채우시라고, 저녁 식사를. 어? 한 15회 정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금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체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몸에서 그 성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가볍고, 들라고, 이렇게 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방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몸에서 그 성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라는 들기름 애들에게 밥을 볶든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걸 좀몇번 먹였으면 좋겠어. 들기름 성분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애기도. 그 다음 누구? 어 남태 그저 전술에 철봉도 있고 학교 가면 철봉도 있죠? 자꾸 매달리는 거 네. 왔다 갔다 몸 흔드시는 거에 그걸 좀 가끔 하세요. 네. 하시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된장에다 쓰레기 같은 걸 그렇게 된장찌개를 해가지고 그된장국하에서 밥을 먹는 게 좋아요. 그걸 가끔 해서 드시는 게 너무 좋아요. 시래기라고 그러나? 시래기 된장국 끓여가지고 그걸로 드시는 게 지금 좋아요. 왜냐면 몸에 기름기, 뭐해 같은 거 어떤 성분들이 그걸 있는데 그걸 좀 씻어주고 퇴색시켜줄 게 그거예요. 오, 어, 그 다음에. 음. 성은아, 네. 너는 음식을 먹을 때 앞으로 입에서 절대 소리가 나서는 안 돼. 깍두기를 먹더라도 깍두기에 씹는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어? 네. 밥을 먹을 때 소리가 나도 안 돼. 예. 절대 조용히 음식을 꼭꼭 이렇게 씹어서 먹는, 어? 예. 그런 그 습성이 내 몸에서 그 자극을 덜 줘. 그런 것 때문에 너희 몸에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 네. 내 몸에서. 네. 참 묘하다. 여자친구 있니? 여자친구도 한번 살펴보고 땅콩이라는 거지 땅콩. 네. 땅콩을 좀 가끔 이렇게 먹어. 네. 고라 다 끝났나? 그 전술에서 떠다 먹는 그 물을 많이 좀 마시는 게 좋아. 서울도 가끔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마고 그 추어탕이라고 하는 음식을 한 5회 이상 먹도록 하면 좋겠네. 다 됐죠? 안 하시는 분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선물이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